안녕하세요. 심서방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내용은 심서방 로또 분석 서비스의 패턴 분석 활용 방법, 조합번호 분석 활용 방법, 필터링을 활용한 1등 번호 추출방법에 대해 알아보고 이번 주의 예상 번호를 추출해보겠습니다. 심서방 로또는 동행복권에서 주관하는 로또 645의 매주 당첨번호를 취득하여 통계 패턴 등 분석한 정보를 제공하는 무료 로또 분석 서비스입니다. 모바일과 PC브라우저에서 s m o o c o m 으로 접속할 수 있습니다. 홈페이지에 접속하면 오른쪽 위에 있는 로그인 버튼을 클릭하세요. 심서방 로또 분석 서비스는 네이버 회원이라면 회원가입과 로그인을 간편하게 할수 있습니다. 네이버 아이디로 로그인 버튼을 클릭하세요. 네이버의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입력하고 로그인 버튼을 클릭하세요. 네이버의 회원이 아니시면 회원가입 버튼을 클릭해서 네이버의 회원가입을 먼저 진행해 주세요. 네이버 아이디로 로그인 후에 접속하시면 최근 당첨번호 분석 결과를 볼수 있습니다. 회차 검색 조건으로 과거 회차를 선택하면 전 회차의 분석 결과도 확인할 수 있으니 필요하실 때 참고해보세요. 패턴 분석 자료를 보시려면 패턴 분석 메뉴를 클릭하세요. 데스크탑 화면은 왼쪽에 패턴 분석 메뉴가 있습니다. 모바일 화면에서는 화면 위에 햄버거 버튼을 클릭하면 왼쪽의 메뉴가 나타납니다. 여기서 패턴 분석 메뉴를 선택하세요. 궁합수 일치 패턴은 당첨번호가 출현했을 때각 번호 간 궁합이 잘 맞는 번호들의 출연 빈도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평균적으로 출연하는 빈도수를 예상하여 심서방 로또 블로그의 예상번호에서 이번주 궁합수 정리표를 비교해서 번호를 조합할 때 활용해보세요. 궁합수는 매주 순서가 바뀌기 때문에 궁합수 참고표를 잘 확인하시고 번호를 선택하시길 바랍니다. 홀짝 패턴은 당첨번호의 홀수와 딱수의 비율이 출연했었던 흐름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최근 10회차 동안 2대4, 3대3, 4대2의 비율이 출현 빈도가 높음을 알수 있습니다. 다음 회차에서는 어떤 비율로 출현할 것인지 예측해보세요. 저고 패턴은 당첨번호의 낮은 수와 높은 수의 비율이 출현했었던 흐름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홀짝 패턴과 마찬가지로 저고 패턴 또한 최근 10회차 동안 2대4, 3대3, 4대2의 비율이 출연 빈도가 높음을 알수 있습니다. 최근 10회차 동안 흐름을 살펴보면 내려가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1대5로 내려갈지 다음 회차에서는 어떤 비율로 출연할 것인지 예측해보세요. 총합 패턴은 당첨번호 총합의 출연 흐름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67에서 203 사이에서 90%의 확률로 출현하는 분석 결과가 있지만 최근 10회차 동안에는 110에서 160 사이에서 다수 출현했던 모습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최근 914회차에서 다시 오름세를 보이고 있는데 다음 회차에서는 어떤 구간에서 출현할 것인지 참고해보세요. 끝수와 패턴은 당첨 번호들의 끝수합 출연 흐름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끝수합은 8에서 43 사이에서 90%의 확률로 출현하는 분석 결과가 있지만 최근 10회차 동안에는 19에서 32 구간에서 다수 출현했던 모습이 보이고 있습니다. 끝수합 동계 자료만 보더라도 18에서 35 구간에서 다수 출현했던 결과를 확인할 수 있으므로 다음 회차에서도 18에서 35 구간에서 출현할 것인지 참고해 보세요. AC 패턴은 당첨번호의 산술적 복잡도가 계산된 결과의 흐름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심서방은 7에서 10 구간을 평균적인 출연 구간으로 보고 있지만 최근 10회차 동안의 흐름을 보면 6에서 9 구간에서 출연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AC는 계산하는 과정에 시간이 다소 소요될 수 있기 때문에 잠시 후에 설명드리는 마이로또에서 조합분석 등록 기능과 필터링 조합 등록 기능으로 쉽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번주 예상번호를 선택하실 때 ac 패턴에 대한 흐름도 잘 참고해보세요. 회차 패턴은 최근 10회차 동안 출연했던 번호들이 당첨번호로 출연한 흐름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번주 예상번호를 선택하실 때회차 범위를 넓게 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제외수 패턴은 심사방의 제외수 분석 노하우를 적용하여 만든 패턴 분석 화면입니다. 매주 당첨번호 자리수를 분석하여 출현하지 않는 규칙을 찾아 다음 회차에서 출현하지 않을 번호를 예측하는 패턴 자료입니다. 총 6개의 제외수 패턴을 분석하여 다음 회차에서 제외시킬 번호를 선택하실 때 활용할 수 있습니다. 같은 번호가 중복으로 제외되면 제외되는 번호의 개수가 줄어들 수 있음을 참고 바랍니다. 심서방 로또 서비스에 가입하신 회원들께 제공하는 마이로또 서비스는 매주 예상번호를 조합하여 등록하고 관리할 수 있는 서비스입니다. 마이로또에 등록된 조합번호의 내용은 회원님만 보이는 내용으로 다른 회원분들께는 보이지 않습니다. 화면 위쪽에는 내가 선택한 번호의 조합을 입력하여 분석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조합 분석 등록 기능이 있으며 여러가지 필터링 기능을 활용하여 번호를 조합할 수 있는 필터링 조합 등록 기능이 있습니다. 조합 분석 등록 화면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이번 주에 구입할 예상 번호를 미리 선택해 놓으셨다면 여섯 개 번호를 입력하신 후 조합 분석 버튼을 누르세요. 조합 분석 결과 화면에서 입력한 번호 조합에 대한 분석 내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조합이 마음에 들지 않으면 다시 번호를 설정합니다. 번호를 모두 입력한 후에 다시 조합 분석 버튼을 누르세요. 입력한 번호 조합에 대한 분석 내용을 다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선택한 번호의 조합 분석 내용이 마음에 드신다면 저장 버튼을 누르세요. 입력한 번호는 마이로고 화면에서 다시 확인할 수 있으며 로또를 구입하실 때 입력한 조합을 저장해뒀다가 보시고 구입하실 수 있습니다. 필터링 조합을 생성하고 싶으시면 마이로또 화면에서 필터링 조합 등록 버튼을 누르세요. 필터링 조합 등록 화면은 포함하고 싶은 필터와 포함하지 않을 필터 크게 두 가지 필터로 구분됩니다. 화면 위쪽에 있는 필터들은 번호 조합을 생성할 때 포함할 필터들입니다. 먼저 추출하고 싶은 조합수를 설정합니다. 조합수는 1조합을 기본으로 설정되어 있으며 5조합 10조합 20조합 30조합까지 설정할 수 있습니다. 고정수는 번호조합을 생성할 때꼭 포함되어야 할 번호를 선택하도록 원하는 번호를 선택하여 고정할 수 있습니다. 고정수는 최대 3개까지 선택할 수 있으며 필요할 때만 선택하시면 됩니다. 고정수를 선택하면 번호 조합을 추출할 때 시간이 다소 소요될 수 있으므로 이 점을 참고 바랍니다. 총합필터는 조합된 번호들의 총합이 해당 구간에 포함되도록 설정할 수 있습니다. 총합필터를 적용하려면 필터 적용을 체크하고 원하는 구간을 입력하시면 해당 구간에 포함되는 번호 조합을 추출할 수 있습니다. 끝수압 필터는 조합된 번호들의 끝수압이 해당 구간에 포함되도록 설정하여 번호 조합을 생성할 수 있습니다. 끝수압 필터를 적용하려면 필터 적용을 체크하고 원하는 구간을 입력하시면 해당하는 구간에 포함되는 조합을 추출할 수 있습니다. ac 필터는 조합된 번호들의 산술적 복잡도를 계산하여 해당하는 구간에 포함되도록 설정하는 필터입니다. ac 필터를 사용하려면 필터 적용을 체크하여 사용할 수 있습니다. 아래의 필터들은 조합을 생성할 때 제외할 필터들입니다. 번호 대 필터는 선택한 구간에 포함된 번호들을 조합번호에 포함하지 않도록 설정할 때 사용합니다. 제외할 번호 때 구간이 있을 경우에 원하는 구간을 체크하세요. 만약 고정수가 선택되어 있다면 번호 때 제외 구간과 겹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끝수 필터는 선택한 번호가 끝수에 포함하는 번호를 제외하고 싶을 때 사용하는 필터입니다. 제외할 끝수는 최대 5개까지 체크할 수 있으며 조합번호를 생성할 때 선택한 끝수 번호는 포함시키지 않도록 설정합니다. 저고 비율 필터는 조합된 번호들의 낮은 수와 높은 수 비율 중에 원하지 않는 비율을 제외하고 싶을 때 사용하는 필터입니다. 기본적으로 0대6과 6대0 비율은 제외하고 있으므로 이외의 비율을 제외하고 싶을 때 체크하여 사용하세요. 홀짝 비율 필터는 조합된 번호들 홀수와 짝수의 비율 중에 원하지 않은 비율을 제외하고 싶을 때 사용하는 필터입니다. 홀짝 비율 필터 또한 0대6과 6대0의 비율은 제외하고 있으므로 이외의 비율을 제외하고 싶을 때 체크하여 사용하세요. 이월수 개수 필터는 최근 회차의 당첨번호 중에서 출연할 개수를 제한하는 필터입니다. 필터 적용을 체크하면 제한할 개수를 선택할 수 있으며 지난 회차에서 출연한 당첨번호 중 1개가 출연할 것으로 예상된다면 2개 이상 제외로 설정하시면 됩니다. 소수 개수 필터는 조합번호들 중에 소수에 해당하는 번호의 개수를 제한할 때 사용합니다. 소수를 2개까지만 포함하는 조합을 추출하고 싶을 경우 필터 적용을 체크하고 3개 이상 제외로 설정하시면 번호 조합을 추출할 때 소수는 두 개까지 포함되게 됩니다. 3배수 개수 필터는 조합번호들 중에 3의 배수에 해당하는 번호의 개수를 제한할 때 사용합니다. 3의 배수를 두 개까지만 포함하는 조합을 추출하고 싶을 경우 필터 적용을 체크하고 세개 이상 제외로 설정하시면 번호 조합을 추출할 때 3의 배수는 두 개까지만 포함하는 번호 조합을 추출하게 됩니다. 합성수 개수 필터는 조합번호들 중에 합성수에 해당하는 번호의 개수를 제한할 때 사용합니다. 합성수 개수를 2개까지만 포함하는 조합을 추출하고 싶을 경우 필터 적용을 체크하고 3개 이상 제외로 설정하시면 번호 조합을 추출할 때 합성수는 2개까지만 포함된 조합이 생성됩니다. 동형수 개수 필터는 조합번호들 중에 같은 모양을 만들 수 있는 수에 해당하는 번호의 개수를 제한할 때 사용합니다. 동영수 개수를 2개까지만 포함하는 조합을 추출하고 싶을 경우 필터 적용을 체크하고 세개 이상 제외로 설정하시면 번호 조합을 추출할 때 동영수는 2개까지만 포함된 조합이 생성됩니다. 상수 개수 필터는 조합 번호들 중에 상수에 해당하는 번호의 개수를 제한할 때 사용합니다. 상수의 출연 패턴을 분석하여 필요하실 때 사용하시면 되겠습니다. 가로 세로 필터는 로또 용지를 기준으로 가로줄과 세로줄에 해당하는 번호들을 제외하고 싶을 때 사용하는 필터입니다. 다른 전문가 분들의 분석 영상을 참고하셔서 가로줄과 세로줄의 번호를 제외한 번호 조합을 추출하고 싶을 때 사용해보세요. 필터 적용을 체크하면 로또 용지 모양의 숫자들이 나열됩니다. 제외할 가로줄이나 세로줄을 체크하면 보시는 것처럼 회색으로 음영 처리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가로줄과 세로줄은 각각 최대 3줄까지 제외할 수 있도록 설정할 수 있으므로 번호 조합을 추출하실 때잘 활용해 보세요 모든 필터 설정이 완료되었으면 이제 필터링 조합 버튼을 누르세요 설정된 필터가 많을수록 번호 조합을 생성하는데 다소 시간이 소요될 수 있으므로 과도한 필터 설정은 자제해 주세요 번호 조합 생성이 완료되면 필터링 조합 결과 화면에서 필터가 설정된 번호의 조합을 확인해 보세요 추출된 조합 중에 마음에 드는 번호 조합이 있으면 등록 버튼을 누르세요. 마이로또 목록에서 등록한 번호 조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목록으로 버튼을 누르면 마이로또 화면으로 이동합니다. 자동 등록 기능은 심사방의 기본 필터가 적용된 번호 조합을 랜덤으로 추출하는 기능입니다. 자동 등록 기능을 사용하면 10조합, 20조합, 30조합까지 추출할 수 있습니다. 이 기능을 사용하면 기존에 저장된 번호 조합이 모두 사라지게 되므로 사용하기 전에 등록된 조합이 있는지 반드시 확인하고 사용하시길 바랍니다. 심서방 로또 분석 사이트는 무료로 서비스되고 있으니 많은 이용을 부탁드립니다. 이용 중에 불편하거나 개선해야 될 부분이 있다면 이 영상에 댓글을 남겨주시거나 심서방 로또 블로그로 의견을 남겨주세요. 심서방목 또는 구독자분들의 1등 당첨을 위해 더 좋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